완료. 듣고 있습니다. 야. 정력 바퀴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죠. 명령을 내리시죠. 정력 바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역시 알겠습니다. 정력 바퀴. 그렇게 하죠. 필요 o n t 까가 o 있 i 요 n t to t I d o t k n a t t 으가 으아,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상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 선생님, 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요와요치료하니까 고 있습니다. 절반이 니도필하십니다명령주십다가 있어요. 즉시 가겠습니다. 가만히